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능평리에 위치한 더스토리 1차 분양 현장입니다. 복층과 복복층 두가지 타입을 분양 중인 신축타운하우스로 이 집의 경우 전면 통창이 시공된 거실 보이드공항 덕에 실내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물막힘없이 탁 트인 세대도 있어서 주변 산세를 감상하시기에도 좋고요 좀더 아늑한 모습을 원하신다면 단방향 창호가 시공된 복층타입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타입은 두가지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복복층 타입이고요 오투이 구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창호가 양방향으로 시공돼 있고 주변 산세를 그대로 즐길 수 있어서 도심 속 집들과는 다른 유니크한 생활 공간을 누릴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전액 담보 대출이 가능하기에 조건이 맞으시면 말 그대로 돈한푼 없이 문만 오셔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능평리 숲세권 지역이라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데요. 아무래도 숲세권이다보니 약간 외진 느낌은 있습니다. 능평로 상권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 상권 이용 시 자가 차량이나 자전거로 이용하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변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입지는 아니라서, 앞으로 개교할 능평 초등학교까지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겠고요. 어린이집과 능평 도서관도 바로 옆이라, 자녀분 등학교 시키기에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주로 자라 차량을 이용하시겠지만, 이곳은 광역버스 노선도 잘 연결되어 있어서, 분당과 판교까지도 큰 불편 없이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실내 모습 함께 살펴보시고 새집 마련을 위한 좋은 집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